자 저번시간에 이어서 계속 게임을 진행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래노입니다 어디보자 지금 해야될게 상당히 많죠 일단 고기는 얼마 안남은것 같아요 어, 벌써 다 캔건 아니겠죠 한번 체크해봅시다 일단 이쪽에 있는 암초들은 다수거 했고 여기 있는 판자촌 음, 재료가 얼마 안남았죠 일단 먹는건 중요하니까 이런거 챙겨주고요 그러고 난 후에 좀더 해야 될게 있죠 자 부표를 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저기 있는 그 랜드마크만 좀 털면 좀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자 남은 시간 동안 여기 있는 뭐 기름정제소에서 연료를 좀 만들고요 지금 물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고 있죠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근데 저희가 물 저장고가 없기 때문에 이게 맥스로 가득 차면 저희가 잠깐 중단을 시켜야 되긴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지켜봅시다. 양시까지 가져오면 참 좋을텐데 자 만약에 대비해서 정어리어 아, 벌써 다 섰네? 큰일났네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음. 저희가 이야기를 했지만 연구 포인트도 필요하고요 물도 필요하고요 그쵸? 창차창 움직이면 될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냥 한 바퀴 쭉 돌면 될것 같아요 지금 형이 먹을 게 많죠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먹는 거랑 연구 포인트니까 이쪽으로 먼저 이동하는 게 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되나? 아니면 연구 포인트를 먼저 얻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움직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머리가 아프네요 음, 차근 생각합시다 급한 그건 아니니까 음.. 여기.. 여기 어떨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동할 곳은 이쪽으로 이동합시다 잠깐만 여기도 책이 있고 여기도 책이 있잖아요? 그쵸? 어? 이러면 좀 플랜을 바꿉시다. 다음번에는 여기로 간 다음에 바로 위로 갔다가 먹는 거 얻으러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행이죠. 이러면 먹는 문제도 해결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그때까지 이 창고들이 버텨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겠죠. 자, 그래서 지금 몇개 남았나요? 먹는 것만 먼저 가져오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아, 말고. 자, 먹는 거. 이거 바꿉시다. 그래요, 이렇게 할게요. 근데 나중에 이정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다수거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일한 번만 더 보낸 다음에 바로 이동을 할게요. 정말 다행이죠. 후, 어느새 먹는 게 부족해지기 시작했어요. 또 먹을 걸 찾으러 여행을 떠나야 될것 같은데 다행인 거는 생명역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정말 다행이고요. 그리고 판자촌도 지금 다 털었으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한 대로 바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촌도 가고 싶긴 한데 음 여기 좌표를 기준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기억합시다. 자 이렇게 쭉 돌다보면 괜찮은 곳이 있었어요. 바로 여기였죠? 자 고기도 챙겨야 되니까 일단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겠습니다. 이동할게요. 그리고 위쪽에 포인트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어디갔니? 그렇죠 여기 있죠. 아니 아니구나. 좀 봐야겠는데. 아 여기 있네요. 그래요 나중에 먹으러 갑시다. 자 우선 해야 될게죠 일단은 자 먹는거 먼저 제일 중요하니까 이거 먼저 챙기고요. 그 다음에 물도 중요하죠. 뭐 어느 것이든 급한대로 먼저 가져오면 해결되니까 자 이렇게 클릭을 하고 이 아이는 맨 마지막에 가져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고기들 고기들도 미리 좌표를 찍어놓을게요. 이 아래쪽에 하나 있었는데 그리고 왼쪽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디 있을까? 아마 왼쪽 끝자락에 걸쳐있을 거예요. 맞네요. 네개 행복하죠?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였구나. 그럼 여기까지 좀 찾아 봐야겠네 그렇구나. 숨어있었군. 자 이렇게 놓고이 앞으로 들어올 포인트가 열... 어... 뭐지? 음좀 고민이긴 한데 푸드트럭을 먼저 만듭시다. 그러면 미역을 아껴놔야 돼요. 일단 미역은 여기까지만 만들어놓고 연구 포인트가 모이면 12포인트 17포인트네요. 지금 바로 연구에서 해금시킬 수 있는 건물은 아니죠. 기다립시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지. 자이 와중에 또 먹을 게 없다고 항의를 하기 시작하는 우리 갈매기들. 한번 먹여봅시다. 세모이 지금 네개밖에 없죠. 음머리가프 빨리 밥을 먹여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얘도 어디 갔지? 자, 저이 아이들이 놀고 있기 때문에 저밥 먹이는 거나 이런 거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내부적인 일을 얘들이 좀 담당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합시다. 오나요? 올것 같은데. 오죠? 자, 조용해. 조용해라. 조용해졌죠? 자, 이 아이들을 좀더 굴리고 싶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네, 데 아, 그냥 굴립시다. 자, 이거는 주변에 없는 것 같고. 그냥 플라스틱이라도 모읍시다. 플라스틱은 어차피 나중에 연료를 사용하니까. 자, 이렇게... 열렬로 미리 만들어 두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점점 마을이 커지고 뭐 이것저것 할게 많아지니까 끊기기 시작하죠. 뭐 이거는 감안하고 있었지만 너무 심하네요. 자 고기가 좋았다. 일단 정어리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게 맞겠죠. 정어리 4개. 거기다가 투입을 시킬게요. 물론 고기도 중요하긴 한데 지금 이제 저희가 고기가 많이 있는데 있으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다 수집을 했다고 치고 위로 올라가면 위에는 뭐가 있을까? 여기도 먹을 게좀 있네요. 이렇게 움직여야겠구만. 그다음 다시 돌아와서, 그냥 한 바퀴를 돌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물론, 먹은 데는 좀 무시하고요. 자, 아쉬운 게, 시야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저희가 어디까지 갔는지 확인이 좀 어려운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일단, 다음 행성지가 여기라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일단 암초는 거의 다수거를 했네요. 메시지가 떴어요. 그 다음에 물을 가져올거고 그 다음에는 음 잠깐만 아 정어리 정어리를 정어리를 만들어야 돼요. 중간체크 한번 해보고 음 그래요. 기름도 좀 생겼고 이정도면 별일없이 잘 버틸 것 같아요 야 너네들 고기 너무 빨리 납니다 자 이쪽에다가 여유가 있을 때 만약에 대비해서 고기배를 하나 더 만들까요? 좀 빨리 이동할 수 있게 그것도 방법일 것 같긴 한데 자, 그러면 길을 만듭시다 이런식으로 좀만들어볼게요건다음에 이쪽에다가 고깃배를 하나 더만들게요 됐네요 그리고 고기는 여기서 많이 사용하니까 제 생각에는 그이 선호배를 좀 바꿔야 될것 같죠 여기도 선호배를 이걸로 바꾸고 이쪽은 돼요. 이렇게 합시다. 그럼 나중에 고깃배가 이쪽으로만 그 정박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보단 아 여기보단 가깝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비슷하겠네. 요 일단 배는 두개 만듭시다. 고기를 최대한 빨리 낚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지금이 후반기나 다름없죠. 최종 건물이 하나 정도 지어졌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왔으면. 물이 계속 생기고 있고 물도 가져오고 있으니까 난리가 났죠. 좋네요. 잠깐만너 여기서 뭐하니? 큰일 는 거. 이거 완성될 때까지 한번 기다려볼까요? 그 이동하고 있네. 다행이네. 어이 깜짝이야. 아이 와중에 고기가 또 바닥이 났으니 어찌하려. 우리 고기 몇개 있니? 벌써 다 가져왔네요. 자 그러면 고기표 하나 더 만듭시다. 여기다 지워놓고요. 미리 담아올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된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물이 얼마 안 남았을 거예요. 여다섯 개. 한두번 왔다 갔다 하면 되고 그 이제 슬슬 연구 포인트넣 얻어봅시다. 아이 옆에 고기가 또 있었구나. 우. 아 이쪽으로 이동해도 될것 같은데. 그쵸. 근데 일단 중요한 게 있으니까 여기. 여기로 가긴 해야 될것 같아요. 이쪽으로. 그랬다가 다시 돌아오던 어, 판단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 지금 여유가 있으니까 먼저 싹쓸이하고 이동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긴 해요. 위치만 알면 별 문제 없겠죠. 자 연구소에서 여기 있는 포인트 가져옵시다. 17포인트. 아직까지 그물이라던가 그런 거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뭐 플라스틱 재활용장이나 그런 거 만들 필요는 없고요. 자 먹을 때 슬슬 부족해지는데 판단해야겠죠. 을자 이거 먼저 만듭시다. 나중에 이쪽 자리도 비우고 건조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그쵸? 여기다가 하나 또 만듭시다 많은 나무가 많이 필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미리 지정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야밥 없다고 지금 난리 났죠 아, 큰일 났어요 일단 정어리를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하나 둘셋넷 이렇게 눌러놓고 아, 일단 밥 먹읍시다. 얘도 우는 거 머리 아파요. 그냥 한 명을 더 받아서 낚시 전용 담당자로 이렇게 고용을 할까?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어느새 낚시 구역이... 다섯 개에서 세 개밖에 안 남았죠. 생각보다 빠르게 저희가 낚고 있는 것 같아요. 와물 벌써 5 0 개나 찾죠. 어 이거 그만만 됩시다. 나 다른 거 하는 게 어때? 자 물을 만든 애가 지금 얘밖에 없죠. 그 운반 담당할 테니까 랩이둘게요 이거 끝나면 운반하면서 이것저것 자리를 옮겨 놓겠죠 보기 좋네요 자 다시 미역을 만듭시다 옛날에 한1 2명인가1 7명 까지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어 지금은 그럴만한 여력이 없으니까 좀만 버팁시다 기다리고 기다립시다 자 오아시스도 마무리되었고요 그럼 남은 데는 그 도서관하고 공장 폐밖에안 남았죠 일단 연료는 많이 필요하니까 연료는 챙기는 게 좋고요 가져왔니? 그래. 와 어느새 플라스틱이 900개씩 나 있어. 이거 갈아 버려야 돼. 갈아 버립시다. 너무 많아요. 갈아 버려야. 자 손님 고기 낚으러 가십시오. 빨리. 정어리 몇개 있니? 한 개밖에 없죠. 정어리 좀 만들게요. 됐어요. 나중에 갈매기 사육장을 하나만 더 만들면 괜찮을라나? 좀 모르겠는데 괜찮을까요? 갈매기 가지고 이렇게 자원을 수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이테크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저 이거 먹는 양이 좀 그래서 그렇지. 생각해보니까 하이테크인 것 같아요. 세 번째 고기 거주지도 다 수확이 된것 같아요. 이제 남은 거두 개죠. 여기만 정리되면 바로 이동을 할게요. 아 그럴동안 재료를 몇개더 만듭시다. 이런 것도 만들고 이런 것도 만들어 놓을게요. 지금 어차피 장작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좀 고철을 얻는 데좀 집중을 해야겠죠 행복하네요. 자 15포인트 그러면 여기 말고 여기도 거의 다 수확을 한것 같은데 맞네요 17포인트 나중에 한번더 들리면 푸드트럭을 만들 수 있겠죠 기대가 되네요 아니면 집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일단 음식이 많아야지 뭘좀 여유롭게 굴리던가 하니까 하. 집은 제일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 여기 있는 거 빨리 없애고 싶다. 이것도 좀 위치를 바꿀게요. 없음. 여기도 없음으로 바꿉시다. 그럼 언젠간 자원들이 비워지겠죠? 는 개뿔. 어? 비워지고 있긴 하네요. 그 네. 좀 기다려봅시다. 이런거. 좀 시간이 걸리지만.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길을 좀더 만들게요. 지금 벌써 창고가 필요하죠. 자. 하나만 더 만듭시다. 광클릭을 하다보면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연료는 중요하니까 이런식으로 지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다음번 그 도서관 쪽으로 이동을 할게요. 아마 한바퀴 돌고 또 마땅한 수학장소가 없으면 맵을 바꿔야 될거예요 편하네요. 어디갔니 다들 일하다 말고 어디갔니? 자 그리고 정어리 생각날 때마다 만들어줘야 되고요 먹는 것도 좀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놓고 정어리 재료 4개밖에 안 남았죠 얘도또 빽거릴 때까지 또 기다려야 돼요 근 생각보다 창고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네요. 그쵸? 머리가 좀 아프긴 한데 뭐 어떻게든 되겠죠. 일단 이렇게 합시다. 원래는 여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건물을 짓고 싶긴 한데 이동루트를 개선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켜놓고 이쪽에다가도 길을 만들어 놓을게요. 그럼 이동한 데별 문제 없겠죠? 설마 고기 다 낚은 건 아니지? 아직 두 군데 남았죠? 여기는 몇개남았니 음... 스물... 20... 잠깐만 2 5 개니까 세번 나왔네요. 으아 어느새 지금 창고가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이런 거는 생산 한계에 도달했다고? 음 연료는 많을수록 좋은데 한 40개 정도 만듭시다. 이렇게 지시를 내리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되죠? 플라스틱을 갈아넣어야 돼요. 플라스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좀 신경 써야 될게 고철입니다. 이제 앞으로 고철이 부족할 거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야 돼요. 여기 일단 고철이 나오니까 괜찮긴 한데 이 갈매기들, 얘들도 배고프다고 일안할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 얘, 운반꾼 어디 갔니? 운반꾼이 정리를 해줘야 돼요. 잠깐만, 이거 지은지 얼마나 됐다고 자원들이 이렇게 쌓이나? 이거 말도 안 되죠? 머리가 아는다 길을 조금만 더 만들게요. 자. 안 되겠구만. 최대한 한번 만들어 보고, 여기다가 창고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고, 안 되죠? 그러면 여기다가 질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 키를 만듭시다. 그냥. 오잇 끝. 아쉽긴 한데 지울 수 있는 게 여전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까지만 지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고철들이 좀 많이 줄어들긴 한데 제가 고철들을 미리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그 하이테크 오픈될 때 그때 바로 건설하기 위해서요. 자, 앞으로는 먹을 거 하고 아이고 이제 자물 만들어야겠죠? 일단 신경을 씁시다. 예 벌써 고기 다 먹었니? 어, 생각보다 빠르네요. 한번 체크해 봅시다. 아직 남아있구만. 에이 깜짝이야. 자 여기는 두번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좀 기다리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정어리. 정어리 미리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하고 아이템이 없다고 말도 안 돼. 그러면 올 때까지 기다리고요. 이렇게 지정을 합시다. 얘 예, 어부 어디갔니? 어부. 이동하기 시작했죠? 어디보자. 지금 고리가몇 개있지? 15개. 이거는 22개. 재료 한번 볼까요? 푸드트럭은 10개나 필요하고요. 특히 문제는 없을 것 같네 그래도 혹시 보니까 조금만 더 신경을 써보자 잠깐 마지막으로 건설테니 안되죠 자 지금 밧줄이 모자르니까 밧줄을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장작 장작을 만들도록 이렇게 지시를 내려봅시다 자 너네들 다 노란색이니? 오케이 이럴 때 먹이려먹일게요잇아 이거 야너 이거 어떡해 이거 이쪽으로 오지 말라고 난 머리 아프죠 이러면 굳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이상한 녀석이네 이거 여기가 막나 만약에 막힌다면 좀 위치를 바꿔야 될것 같아요. 여기다가 옮기는 게 어떨까? 나중에 해초 쪽에다가 이쪽에도 옮겨놓고 어, 빨리 정리합시다. 자 공장 폐어 수거 완료 여기도 어획 완료 자, 하나만 더야너 이거 참... 큰일났네 거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머리가 프네요 나중에 좀 개선을 시킵시다. 개선 시키는 게 맞을 것같아 여기는 배들 다 해체 시킨 다음에 좀 바꿔도 될것같아 이쪽으로 옮기던가 그렇게 합시다. 아니면 지금 슬슬 하나씩 옮기는 것도 방법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아이죠. 자 이렇게 건설 가능하니까 이런식으로 한번 지어 볼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거 하나씩 하나씩 없앨게요. 이쪽으로 하나씩 하나씩 옮길게요. 그 여기 있는걸? 거 나중에 이쪽으로 옮기던가 할게요. 할일 없을 때 옮깁시다. 지금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비두고 얘고기 나르고 있니? 어? 잠깐만요. 다 나른 것 같아요. 후표. 그러네요. 자, 이동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 주변에 고기가 많아가지고 이쪽으로 이동하고 싶긴 한데. 제 생각에는 푸드트럭을 먼저 만들어야 될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여기로 이동하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이렇게 이동해도 먹을 게 많죠. 아, 여기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다시 돌아온 다음에 여기로 가서 뭐 이것저것 챙기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생각보다 주변에 먹을 게 많구나. 잠깐만. 아니, 여기에 이런 식으로 북이, 있, 그 도서관이 있으면 또 가야 되잖아. 머리 아프죠. 자 저거는 다음 시간부터 한번 수집을 해볼게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이제 곧 푸드트럭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17포인트 12포인트에서 29포인트가 되죠. 참 보기 좋네요.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먹는 거 가지고 고통받을 일은 없을 거라 생각이 되네요. 자 어찌 됐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자원들 상당히 많이 모였죠 장시간 동안, 장시간 동안 봐주신다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